제1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종교는 하나 모든 종교는 하나이니라 각 종교는 인간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 너희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역할뿐이며 제종에는 나 여호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으며 모든 것은 나의 주관에 의해 행해짐을 알라 남의 종교를 탓하지 말라 사람이 남의 종교를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야구하는 자가 축구하는 자를 비판하며 축구하는 자가 테니스하는 자를 비판하며 테니스하는 자가 육상하는 자를 비판하며 육상하는 자가 볼링하는 자를 비판하며 볼링하는 자가 등산하는 자를 비판하며 등산하는 자가 수영하는 자를 비판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그 사람의 취향과 능력과 체질과 환경을 모르면서 제가 하는 운동만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고집하는 자와 같으니라 각 종목에서 얻어지는 육신의 운동을 동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니라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될 것을 남을 비평하는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오류를 범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나의 권능하에 있으니 너희는 서로를 다하여 경쟁하지 말며 감논을 박하지 말며 자기의 취미생활이 제일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 나의 앞에와 심판받는 날 너희가 너희 위치에 얼마나 진실되게 충실했는지 알 것이니 오늘 당장 너희가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니라